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마존 코그니토를 이용한 백엔드 API 권한관리라는 발표를 맡게 된 배진수라고 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일단 당근마켓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당근마켓에서는 인프라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G라는 AWS 대학생 모임에서 이제 코어 오그나이저로 모임을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만한, 드릴 내용은 크게 이두 가지인데요. 어, 우선은 일단 아마존 코그니토의 기본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어스와 OIDC 프로토콜 그리고 JWT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오어스와 그 OIDC 프로토콜 그리고 JWT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 아마존 코그니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이 o 스 s 와 OIDC 프로토콜에 기반대 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존 코그니토를 쓸때 o 스 s 와 OIDC 프로토콜과 JWT를 잘 모른다면 사실상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잠깐 도입을 해보자면 이런 기능들 혹시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대부분 만들어 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AWS의 회원가입 u i 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로그인 UI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들은 되게 기본적인 기능이고 대부분의 서비스에 다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구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UI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노션의 요금제 페이지입니다. 이런 기능들은 이제 사용자 특정한 사용자에게 권한을 주는 기능인데요. 보통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 컨트롤 기능은 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로그인과 회원가입 기능보다는 조금 음, 만들어 보신 분들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꼭 필요한 기능도 아니고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가 커질수록 좀 필요성이 증가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기능을 살펴봤는데 로그인과 회원가입 기능 그리고 이제 액세스 컨트롤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류의 기능의 차이점은 로그인과 회원가입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인증에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이 인증 기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기능이고 어 이제 저희가 뭐 이메일 주소를 치고 패스워드를 치고 나서 로그인을 딱 눌렀을 때 이메일 시스템이 이제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받아서 아이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인증을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이 인증이고요. 그리고 인가 같은 경우에는 인증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제 그 사용자에게 어떤 특정 권한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은그 사용자가 특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 그리고 작업이 인가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두 종류는 당연히 다른 기능이고 그리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런 기능들이 직접 구현하려면 되게 까다롭다는 게 바로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인증과 인가 기능이 대부분의 서비스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이지만 사실 이런 기능은 비즈니스 개발보다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작은 팀에는 되게 시간 낭비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인증과 인가 기능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서비스와 그리고 서비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어, 이런 인증과 인가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특히 이게 MSA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MSA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사실 인증 서버에 디펜던시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증과 인과 관련된 로직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되게 큰 레거시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이게 중요 어느 정도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비즈니스 개발보다는 좀 우선순위 떨어지고 그렇다고 이제 경시하면은 나중에 되게 크게 돌려박, 나중에 크게 뭔가 레거시가 되게 쉬운 그런 좀 까다로운 기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다스라고 아이다스라고 부르는 그런 서비스들인데요. 아이덴티티에서 서비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다스들이 아, 저희가 오늘 살펴볼 아마존 코그니토도 있고. 그리고 아마존 코그니토 외에도 어스제로나 옥타나 파이어베이스 어선티케이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픈소스로 넘어가면 오픈소스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키클락이나 아니면 스포토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다스를 쓰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걸 썼을 때 장점은 어 일단 개발과 운영 리스 절감은 사실 너무 뻔한 내용이죠. 돈을 주고 리소스를 사실 사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개발과 운영리소스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어 이런 아이다스들이 대부분 보안 관련된 기능을 추상화된 형태로 잘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미 기본적인 보안 기능들을 잘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보안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간편한 형태로 보안을 되게 서비스의 보안에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게 좀큰 장점이고, 그리고 개발자가 구현할 때도 보통 이런 아이다스들은 SDK를 기술 스택에 맞춰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SDK를 그냥 가져다 써가지고 구현을 하면 되고 그리고 SDK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 이런 아이 a 스들이 대부분 OAS와 OIDC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중에서 OAS와 OIDC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면 또 개발자는 인증을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 코그니토에 대해서 우선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마존 코그니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 코그니토가 제공하는 두 가지 기능은 우선 사용자 풀 기능이 있고 자격증명 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풀 같은 경우에는 웹 또는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자에 대한 기능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기능, 그리고 유저 프로필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 풀을 통해서 구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증명 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용자 풀과는 완전 성격이 다른 그런 기능인데 AWS 리소스에 대한 IAM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기능이 바로 자격 증명 풀이에요. 그래서 이 자격 증명 풀을 이용하면은 특정 사용자들에게 S3에 대한 버킷 권한, S3 버킷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AWS 리소스에 IAM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기능은 완전 다른 기능이고요. 물론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뭐 사용자 풀을 만들어서 그 사용자 풀 안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특정 자격증량 풀을 부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능이라고 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기능은 당연히 사용자 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그니토 사용자 풀이 제공하는 기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어, 왼쪽 위부터 가장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코그니토에서 로그인과 회원가입 UI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관리 대시보드도 AWS 콘솔 상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 진짜 작은 팀 같은 경우에는 저런 사용자를 관리하는 어드민 페이지도 만들 시간이 없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코그니토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UI가 유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람다나 ALB나 API Gateway 같은 다른 AWS 리소스와의 통합도 어느 정도 되는 편입니다. 특히 람다 같은 경우에는 코고니 n 에서 이제 람다 트리커를 쏴줄 수 있기 때문에 람다랑 이제 같이 사용하는 케이스도 많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로그인 같은 이런 OS 기반의 이제 로그인이 구현되어 있는 서비스들과 통합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소셜 로그인이라는 기능으로 많이 아실 그런 기능이고 이런 소셜 로그인 기능도 코그니토에 잘 통합을 해놓을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저희가 오늘 주로 다룰 이제 뭐 모바일이라든가 백엔드 서버라든가 아니면 웹 프론트엔드라든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의 코그니토를 통해서 인증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그니토 유저풀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코그니토 유저풀을 유저풀의 어떤 기반이 되는 OAS와 OIDC 프로토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 OAS부터 먼저 살펴보면 OA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버전이 이, 대부분 이제 OAS, 이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OAS2라고 많이 부르고요. OAS2는 어, 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오픈 스탠다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 간의 접근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o a u 2고요. 그래서 이 o a u 2를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채택하고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표준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OIDC 같은 경우에는 이 o a u 2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여기다가 인증 레이어를 조금 더 붙여가지고 이제 o a u t ORS2의 인증도 같이 할수 있도록 만드는 인증과 인가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바로 OIDC, OpenID Connect입니다. 그래서 이 ORS2와 OIDC를 사용하면 사실 많은 장점이 있고, 많은 장점이 있지만, 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인증과 인가와 관련된 로직을 어떤 특정 기술 스택이 구애받지 않고 구현을 할수 있다는 점이 좀큰 장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뭐 저희가 구글 로그인을 구현을 할 때도 구글 로그인이 사실 어, 어디든지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레일즈 같은 데도 붙일 수 있고 뭐 고랭에도 당연히 붙일 수 있고 리액트에도 당연히 붙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인증과 인가를 뭐 직접 구현하든 아니면 다른 인증 서버에서 뭐 사, 사용자 정보를 가져와서 구현을 하든 어떤 기술 스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구현할 때 이 o2와 ydc 사용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기술 스택별로 다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수 있다는 게좀 많이 큰 장점입니다 오늘의 약간 메인 주제로 들어가 보자면 사실 아까 저희 얘기하고 있었죠 이런 사용자에게 역할을, 주, 역할을 주는 그리고 권한을 검사하는 이런 기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가 사실 오늘의 가장 메인 주제고요 그래서 이거를 코그니토를 통해서 사용자, 코그니토 사용자 풀의 그룹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나눠서 관리하고, 그리고 각 서비스의 권한을 구현하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어요. 이걸 보통 RBAC, Role-Based Access Control라고 많이 부르는 기능이고요. 이걸 코그니토를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거 데모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뒀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만든 데모 페이지가 되게 간단한 페이지긴 한데, 이게 동작하는 걸 먼저 보여 드리려고 해요. 엄청 간단한 페이지라서 사실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네, 먼저 동작하는 걸 보여 드리려고 하고요. 네. 첫 페이지는 이렇게 만들어 뒀고요. 이제 가운데에 이제 이게 로그인 버튼이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코그니토에서 기본 제공하는 로그인과 회원가입 UI로 리디렉트가 됩니다. 이게 이제 코그니토에서 기본 제공하는 로그인과 회원가입 UI고요. 네, 조금 투박하긴 해요, 디자인이.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한번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회원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데모를 직접 실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회원가입을 하셔야 될 텐데 이메일을 아마 인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조금 번거로워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네 로그인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로그인이 되었다 어떤 이메일로 로그인이 되었는지 나오고 그리고 밑에 액세스 토큰이 표시가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네 그래서 액세스 토큰이 나와 있고 그리고 처음에 김미혁 t 버튼을 누르면 권한이 없다고 표시가 됩니다. 권한이 없으면 그러면 권한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개 퍼미션 버튼을 누르면 권한을 받을 수 있고. 다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뭐, 요 부분은 이제 구현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어, 로그인이 필요 없게도 할수 있는데, 이제 저는 간단하게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로그인을 그냥 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그래서 다시 로그인을 하고, 이제 권한을 받은 상태니까 저 버튼을 누르면, 네, 고양이 사진을, 랜덤한 고양이 사진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고양이 사진 받아오는 거는 그냥 오픈 API 썼고요. 네. 그래서 요런 데모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요 데모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 과정이라고좀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요 데모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코그니토를 쓰려면 코그니토 사용자 풀을 쓰려면 사용자 풀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 사용자 풀은 당연히 AWS 대시보드에서 사용 생성을 할 수도 있고 뭐 API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생성을 만약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정이 설정 페이지만 다섯 개가 돼요. 그래서 짜잘한 설정은 생략하고 중요한 설정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초기 앱 클라이언트 설정이란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 코가니토 설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ognito 인증을 어디다가 어떻게 붙일 것인지를 어디다가 어떻게 붙일 것인지를 설정을 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앱 유형에 보시면 Public Client, 기밀 클라이언트, 기타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백엔드 서버에서 인증을 처리한다 하면 기밀 클라이언트 또는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앱에서 직접 인증을 처리한다 하면 Public Client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 이, 기밀 클라이언트와 커블리 클라이언트의 엄밀한 차이는 그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는 값이 있어요. 저 밑에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 보안키 옵션인데, 저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이제 사용자에게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사용자한테 드러나면 안 되는 값이기 때문에, 저 보안키를 환경 변수로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을 할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당연히 시크릿을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 시크릿을 안전하게 저장을 할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가, 이제 기밀 클라이언트와 퍼블릭 클라이언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밀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예정이 없다고 하면은 애초에 이제 시크릿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보안키를 생성하지 않는 옵션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저저 저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그리고 다음에 볼 설정은 호스팅 인증 페이지라는 설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위에 보시면 가장 위에 보시면 이제 코고니토 호스팅 UI 사용이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아래에 있는 아래에서 이제 커스텀 도메인을 선,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이게 코고니토에서 제공하는 로그인과 회원가입 UI를 사용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옵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코고니토에서 제공하는 그 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지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좀 투박한 디자인이긴 해요. 실서비스에 적용하기 힘든 디자인이고. 그래도 일단 커스텀 로그하고 CSS 파일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커스텀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저게 단순하게 로그인과 회원가입 UI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호스팅 UI는 유니버셜 로그인 기능과 그리고 o 스투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기능이라서 만약에 o 스나 o YDC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코그니토와 함께 뭔가 엮어가지고 구성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호스팅된 UI를 호스팅 UI를 사실상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 o 스 s 엔드포인트 중에 이제 사용자 토큰을 발급하는 엔드포인트와 뭐 로그인 엔드포인트, 로그아웃 엔드포인트 같은 것들이 전부 저 호스팅 UI를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게 사실상 필수 옵션이에요. 그래서 어 저기 근데 유니버설 로그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유니버설 로그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게 AWS Cognito의 기본 로그인과 회원가입 페이지인데요. 이 유니버설 로그인이라는 것은 사실 저렇게 저 AWS Cognito의 기본 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지처럼 어떤 독립된 페이지에 로그인과 회원가입 UI를 구현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저 로그인과 회원가입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저 인증 페이지에 각 서비스가 리다이렉션을 해가지고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보통 유니버설 로그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니버셜 로그인을 사실 이 유니버셜 로그인이 어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긴 해요. 왜냐하면 보통 서비스를 구현을 할 때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내 특정 라우트에다가 로그인과 회원가입 UI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별도 페이지로 아예 로그인 기능을 빼버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유니버설 로그인은 사실 되게 대중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이 유니버설 로그인을 되게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해 보셨냐면 구글에서 구글 로그인 할때 진짜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구글 로그인을 자세히 잘 보면은 여러분이 뭐 드라이브를 쓰든 유튜브를 쓰든 아니면 뭐 캘린더를 쓰든 지메일을 쓰든 간에 구글 서비스에 로그인 하려면 무조건 이 UI를 거의 대부분 보게 돼 있어요. 구글이 유니버셜 로그인을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렇게 유니버셜 로그인을 쓰게 되면 장점이 어떤 인증 정보 하나를 특정 서비스, 다른 서비스가 엄청 많은 서비스가 공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인증이 붙어야 될때 이제 그 개별 서비스는 각자 뭐 API 통신 같은 걸로 이제 인증 서버랑 통신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유니버설 로그인 페이지에 리디렉트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도 줄어주고 그리고 구현하기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 이런 유니버설 로그인 방식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네, 아키텍처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인증에 대한 아키텍처고요. 어, 아까 데모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코그니토 로그인 버튼을 딱 누르고 나서 이제 코그니토로 리디렉트되고 뭐 그리고 리디렉트에서 코그니토에서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다시 로그인이 완료돼서 저희 페이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웃음> 플로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구현한 데모 페이지는 어, o t h 2와 YDC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인증을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플로우도 사실 표준 워스 플로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워스2PKCE라는 플로, 플로우가 있는데 그 PKCE 플로우를 그대로 가져다가 구현을 해놨어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PKCE 플로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처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에서 여기 유저와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다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상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브라우저 환경이고, 이제 유저가 붙어 있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브라우저에서 코드 베리 파이어라는 랜덤한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해싱을 하게 됩니다. 해싱을 해서 코드 챌린지라는 해싱된 문자열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 코드 챌린지라는 문자열을 이제 요 STS에 리다이렉트를 시키게 되는데, 요 STS는 이제 인증 서버 저희 코그니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코그니토에 리다이렉트를 시키고 그러면 코그니토가 이제 유저를 대상으로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코그니토 로그인 페이지에서 인증 수행한 거랑 똑같고요. 6 번과 7번 프로세스는 이제 외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건데 저희는 요 저는 요거는 구, 요 프로는 구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코드 챌린지가 코고니토로 리다이렉트 돼 가지고 코고니토에서 유저가 인증을 수행을 하고 나면은 코고니토가 이제 어, 이제 브라우저에 인증 코드를 넘겨 줘야 되는데 이 인증 코드를 넘겨 주기 전에 인증 코드와 코드 챌린지를 미리 저장을 해 둡니다. 쌍으로 저장을 해 두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는 코고니토에서 인증이 완료됐다는 콜백을 받으면 인증 코드와 함께 네 인증 코드와 함께 이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 인증 코드가 사실 인증이 완료됐다는 코드이기 때문에 네, 응답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API를 사용하려면 액세스 토큰이 필요합니다. 액세스 토큰을 a u t 이 o r i 코드와 코드를 통해서 인증 토큰을 바꿔먹는데 이때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코드 베리파이어 해싱하지 않은 문자열을 같이 코그니토로 다시 보내줘요. 코그니토 토큰 엔드포인트로 같이 보내주고, 그러면 코그니토에서는 최종적으로 자기가 들고 있는 코드 챌린, 핵심된 문자열과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핵심되지 않은 문자열을 비교를 하겠죠. 물론, 해싱되지 않은 문자열을 다시 해싱을 해서 비교를 해보고, 일치를 하면 액세스 토큰을 다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는 액세스 토큰을 받아가지고 API에 접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워스 플로우가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코그니토 리디렉트를 통해서 인증을 수행한다가 핵심이고요 그래서 액세스 토큰을 받아, 받아서 이걸 API 서버에서 사용을 하는데 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API 토큰을 받았는데 API 토큰은 코그니토와 통신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API 토, API 서버는 코그니토와 거의 통신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API 서버가 어떻게 이 액세스 토큰이 유효한 건지 아닌 건지 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빠져있죠 이 API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액세스 토큰을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플로우고요. 어, 일단 브라우저가 코그니토에 통해서 받은 액세스 토큰을 API 서버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API 서버는 공개 키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이 액세스 토큰은 사실 JWT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JWT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 키로 서명을 하고 공개 키를 통해서 요기, 요 서명된 게 유효하고 그리고 JWT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다 변조가 안된 유효한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PI 서버가 먼저 클라이언트로부터 JWT를 받고 그 다음에 요 코그니토의 특정 주소에서 공개 키를 받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 공개 키 주소는 이 JWT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JWT 안에 이 서명을 한 키의 개인 공개 키는 이 주소에 있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API 서버가 이 퍼블릭 키를 캐싱을 하게 됩니다. 캐싱을 하, 이 퍼블릭 키는 어지간해서는 바뀌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캐싱을 하, 오래 하고써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캐싱을 하고 공개 키를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검증을 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정보들이 다 유효한 정보다라고 판단되면은. 권한을 체크를 하고 결국 브라우저에 다시 응답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JWTIO라는 아이오, 사이트고 JWT를 검증해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른 기능도 여러 가지 있고요. 많이 아마 들어가 보셨을 사이트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SS 토큰을 표시해놓은 이유가 여기다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SS 토큰을 복사를 해서 왼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검증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요 JWT, 아까 제가 JWT 안에 이 토큰의 공개키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 ISS 클레임이고요. 이 ISS 클레임에 이 JWT를 어디서 발급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이 공, 여기 있는 이 공개키를 그냥 자동으로 가져와가지고 액세스 토큰을 알아서 검증을 한 겁니다. 네. 요러, 요런 형식으로 이제 api 서버가 공개 키, 아니, 액세스 토큰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의 대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냥 나머지는 이제 코드 스니팩들, 실제로 코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 어, 실제로 라이브러리는 대부분 다, 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써서 데모 페이지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Cognito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AWS SDK 빼고 그래서 그냥 리액트에는 리액트 와이시 컨텍스트 라이브러리를 썼고 백엔드에는 익스프레스 JWT 라이브러리와 JWKS RSA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액세스 토큰을 검증을 하고 이제 미들웨어에서 정보 넘겨주고 네, JWT를 통해 유저의 그룹 추가하고 미들웨어에서 권한 체크하는 그런 코드를 간단하게 구성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아이다스 서비스 사용하면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아마존 코그니토의 사용자 풀 기능 대학적인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그리고 워스트 오이디시 프로토콜, 유니버셜 로그인, JWT 검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